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에어소프트 브랜드 이야기를 또 한번 이어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일단 제가 AK한정을 들고 나왔고요 이걸 딱 보시면 은 냄새를 맡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 LCT 에어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LCT라는 회사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그 에어소프트건은 바로 AK74U라는 모델입니다. LCT사에서 나오는 전동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음 지금 GHK사에서 나오는 AK74U를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한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GHK와 LCT가 어느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제가 GHK사의 AK를 한 자로 들고 나왔습니다 음. 일단 먼저 LCT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은 어, 회사 연역 자체는 오래됐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이렇게 뭐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판건 아닌데 회사의뭐 사명은 LCT라는 사명은 아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금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 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에어소프트건을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제작 판매를 하는 시점은 2000년도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AK류라든지 뭐 M4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에어소프트건 파츠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우리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들은 뭐한 2010년도 뭐 초중반부터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어, LCT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ak입니다. 예, lct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라인업만 보시더라도 대부분 전동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라인업 자체가 ak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lct 홈페이지에 가봐도 ak 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를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ARU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 파는 건 아니에요. M4 뭐 초창기 버전이라든지 M16 버전 그리고 뭐 G3A3 이런 모델들도 간간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LCT라는 회사에서 에어소프트건 매출 비중의 90%가 바로 이 AK 시리즈가 될수 있다라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LCT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가스 라이플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동건류, 그리고 전동건류에서도 EBB 반동이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AK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 이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LCT가 이 전동건, AK 전동건류를 만들어 팔고 있으면서 또 특이하게 이 LCT라는 회사는 자사의 전동건에 장착이 되는 여러가지 옵션류 그리고 또그그 그 반동을 조금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동건의 반동 킷을 LCT 자체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CT AK의 전용 그 EBB 반동킷도 한 200달러 선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어 성황리에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솔드아웃 됐고 제 주변에도 한두 분이 구매, 구입을 해 가지고 장착을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반동킷은 제가 한 3년, 2년, 3년 전에 대만 MOA 쇼를 갔을 때그 실제 시연을 해 봤는데 뭐. 그, LCT 반동 자체가 이 AR GBBR 처럼 이 스톡봉에 있는 추를 이용해서 반동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어깨에 이렇게 반동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요, 요, 바로 이, 이 LCT 특유의 이 부분이 움직이는 반동이다 보니까 약간 앞반동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이, 특색이 있지만, 요, 장전파가 움직이는 방식의 반동 킷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가스 라이플이 아닌 전동권을 쓰고 싶은데, 반동을 좀더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 LCT-AK가 왜 유명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LCT AK는 실제로 에어소프트건 AK류를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CT 회사. 그리고 실제로 LCT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자체가 스틸프레스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400, 500달러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LCT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GHK사의 일부 제품들도 이그 외부 프레임 바디는 LCT에서 오임을 받아 가지고 GBB로 제작을 한다고 라 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일에 들고 있는 AK-74U 같은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LCT의 AK-74U의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GBB 화 시켰다고 라할 수가 있겠죠 음, 그만큼 어 실제 리얼한 이런 스틸 같은 이 쇠냄새를 이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LCT가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LCT가 만능이냐? 아닙니다. 음, LCT의 최대의 단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GHK의 단점이라도, 수도 있는데, 이 QC라든지 이런 외형의 이 AK 특유의 투박함을 그대로 재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LCT 일부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덮개를 열고 요 안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데 이 덮개를 닫을 때 이게 잘안 들어가요 잘안 들어가고 이 아구도 잘안 맞습니다 아구도 잘안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손으로 이렇게 탁 쳐줘야 이게 안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스톡 유격이라든지 레일 이 레일을 달 때도 레일 유격이 실제 정확하게 딱딱 자기 사에서 나오는 이런 옵션 레일을 달더라도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망치 같은 걸로 강하게 쳐줘서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실총, 실총의 AK도 이렇게 택티컬하게 이렇게 갈때 보면은 망치로 두드리고 때립니다. 예. 그런 것까지도 뭐재을 했다라고 뭐 좋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런 그 각각의 부품의 이런 이 궁합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런 단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깔끔하고 외형마감이 깔끔한 제품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 은음이 그 l c d ak 전동을 구매를 했을 때 약간 조금 후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 흔히 ak 하면 은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하다는 느낌이 강한 강하지 않을까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아무튼 그 상남자의 <웃음> 어, 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AK를 참 좋아하시고 나는 AK만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LCT가 참 좋은 회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LCT 하면은 AK라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앞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이 LCT라는 회사가 AK만 주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 AK류가 아닌 AR류라든지 이런 G3, A3이라는 이런 모델들도 만들어 팔고 있지만 그 비중이 좀 미미하다는 것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LCTAK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국내 에어소프트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에서 이것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직구를 하실 분들은 뭐 WGC 라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KIC나 AST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어음그 뭐야. 제가 생각하는 LCD 전동건의 AK는 아마 예전에 우리가 제가 설명했듯이 마루이 전동건이 이 전동건의 어 기본 틀을 마련했다라고 제가 마루이 브랜드라는 제 브랜드를 소개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LCD AK는 AK의 표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AK를... AK류의 전동건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슴없이 LCT AK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에요. 그렇지만, 음, 또 후발주자가 있죠. 후발주자. 어떤 후발주자가 있을까요? 바로 뭐 볼트사라든지. 어, 그나마 후발주자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볼트사의 AK류 EBB 반동이 있으니까, 아, 생각한가 옥하고, 또뭐 조금 비주류겠지만 ENL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NG에서 뭐 AK 아니면은 뭐 마루이에서 AK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 이 AK의, 그 LCT AK의 이 갬성을 따라오는 회사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아재TV가 개인적으로 AK를 살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라 하면은 첫 번째 AK는 LCT 제품이 되면 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 GHK a k 7 4유를 가지고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 저의 에어소프트 건의 첫 번째 에어소프트 건은 바로 LCT TK-104라는 제품이에요 어, 썸네일에 한번 띄워 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맥풀 맥풀 핸드 가드, 맥풀 그립을 교체를 해 가지고 튜닝을 참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를 했고 그렇지만 매일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압비 팩토리 사장님한테 그 총을 팔았거든요. 예. 건삽 사장님한테 제가 제 총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예이압비 팩토리에 가면은 TK104가 벽에 걸려 있는데 그게 제 겁니다. 제첫 번째 에어소프트 건이고 음 저는 참그첫 번째 에어소프트 건을 대구에 있는 에어건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게임에 잘 썼는데, 뭐, 솔직히 좀 게임에 쓰기에는 많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워서. 그다음 전동건을 RS 제품으로 이제 넘어갔죠. 가볍게 게임에 많이 뛰기 위해서 아무튼 어, LCT AK는 저한테는 참첫 번째 에어소프트 입문을 했던 총이고 아직까지 그 제가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하유팩토리 사장님한테 판매했던 그 TK 104를 다시 좀 인수를 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첫 총이고 애착이 많이 가는 제품이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LCT 에어소프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좀 가미되다 보니까 뭐 LCT AK, LCT 하면 AK, AK 살리면 LCT라는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음, AK를 구매를 좀 고려하고 AK의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LCT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AK류 중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을 주력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조금 비주류 제품들은 국내에서 구하기 가 힘든데 음 직구를 쉽게 할수 있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적인 부담이 좀덜 되는 뭐 KIC나 AST를 통해서 대만에서 직구를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GHK를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회사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